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 철갑땅땅이의 세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릴 그런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미국 전차가 추가되었다는 소식인데 요게 약간 좀 특별한 점은 실제 있는 탱크가 아니에요 실제 있는 회사에서 구상했던 탱크긴 한데 실제로 만들어진 적은 없는 탱크다 여기 탱크 옆에 무한궤도 있죠? 무한궤도 이게 부서졌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예비궤도를 갖춘 그러한 탱크 봐봐요 여러분 이 영상 잠깐 봐봐 어, 여기 보면은 여기 보조 보조궤도 보여요 여기? 주궤도가 딱 터졌을 때 보조궤도로 바로 그냥 달릴 수 있는 약간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 전차가 추가가 되었다 여러분 어디에 추가가 됐냐 여기 연구소에 들어가서 보면은 T1 헤비에서 M6 그 다음에 요 아래 이거예요 폴락 폴락 탱크 그 다음에 세븐은 M2Y 이렇게 돼 있죠 저는 폴락 탱크 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국어로 하면 폴락이네요 맛있겠다. 뭘 맛있어 맛있기는. 아니 여러분 지금 이거 얻으려고 보니까 내 자유 경험치가 부족하네? 이거 그럼 비소리는 열려요? 볼락? 다 바꾸면은 아니요 저도 안 열려요 볼락. 투디는? 저 모르겠어요. 투디는 열수 있어. 어 투디한테 연락그러자 오늘은 여러분 이렇게 된 이상 미국 전차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음, 미국 전차. 오늘은 미제 특집이다. 미국 전차만 타야 합니까? 그래도 첫 판은 미제로 갑시다. 지금 타고 온게 볼락인 거죠? 맞습니다, 볼락입니다. 어허, 자 옆에서 봤을 때 보조궤도가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 어떻게 설계가 또돼 있는 거겠죠? The line begins at Tier Six with the p a l a c tank. It's the only newcomer without a reserve track. But you can hardly call it a typical heavy. The Pawlack is sturdier than the M6 and faster than the Sherman. At tier 7, there is the M2Y. The first vehicle of this line possessing a reserve track. 어, 뭐야. 너는 뭘 타고 온 거니? 저는... 헬껄룩. 내껄룩. 이름 <웃음> 헬켓이에요. 아, 헬켓 <헬캣. 웃음> 그거 엄청 빠른 거! 미제 앞잡이들 출동! <웃음> 에? 예? 미, 어? 이런식으로 숙제해도 돼요? 아니하 <웃음> <야. 웃음> 어? 안녕? 난폴락이라고해너 가봐 어 속도 괜찮네 여기 근데 맵이 되게 무슨 동양적으로 생겼다고 해야 되나? 이거 되게 뭔가 약간 남아공 약간 이런 느낌 동남아 <웃음> 남아공이랑 동남아는 <남아공이요? 웃음> 총알 빼기 어? 아 총알 빼기가 잘 안되고 그렇지 좋아 어디왔어? 환통성공 온다 온다 아 이거 아 궤도 노려줘 맞는데 근데 이거 약간 궤도 보이거든? 나이스 이거 포비거든? 이거 밀어줘야 돼 이거 밀어줘야 돼 가야돼 이 밀어줘야 돼아 내가 근데 좀 애매해 지금 상황이 아 안돼 아나나 나 뒤잡혔다 근데 전방에도 나와서 내가 뒤를 돌아볼 수도 없어 지금 그냥 맞아야돼 아이 아유아 안돼! <웃음> 아 괜히 전진했다 아 여러분 아 까비 근데 반대쪽을 우리가 뚫긴 했는데 우리 쪽이 다뚫려가지고 그냥 잘 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샷. 그렇지 오아오오오아 쟤는 뭐야 왜 이렇게 세죠 얘 일부러 이거 안 먹네. 어 어차피 있을 테니까. 와잘 노렸어. 제만 마무리하자. 그렇지. 와우. 야 MT 제도 마무리 될것 같은데 잘 쏘면? 어, 까비. 아 까비. 아아 궤도 터졌다. 이럴 때 이제 어2 D의 탱크라면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어 궤도가 터졌을. 이렇게 탱크가, 탱크가 터지면 터지면은 뭐. <웃음> 그러면은 뭐안 되지만 바로 차고로 복귀하시죠. ESC에서 555 555 그래서 얘를 지금 2D만 타고 있는 볼락 탱크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너무 궁금해요. 이게 실제 있는 전차가 아니라서 초신이 움직이는 그런 속도라든지 탱크 속도 같은 거를 제작진이 어느 정도 실제에 기반해서 정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궁금해 어느 정도 감각일지 많이 많이 들 써보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하트 눌러드릴게요 나올 수 밖에 아우 진짜 아유 갑자기 옆에 있던 애 나와가지고 어? 살.. 살.. 드디어? 멀리안 나간다 뽈락이 <웃음> 탈락이... 폭파... 아아뭐야야 이거 7급 탱크 섞여 있었네 아 이거 무효 좋아 이제 소모탐도 있겠다 난 제대로 할수 있어 <웃음> 바로 여정을 떠나볼까? <웃음> 바로 가볼까? 어? 주강 아까 어. 나왔던 맵? 주로 이루어진게 강이어서 주강인가? <웃음> 아. 그냥, 졌다고 할게요. 주식? 아, 왜? 이 아까 우리가 한번 해봤잖아. 거기를 잡자고, 아까처럼. 좋아, 좋아. 그렇죠. 아! 아이고, 아, 아파. 아! 되게 쎄, 저거. 어 병투나와있다 이거 진짜 위험하거든요 궁뎅이 아우. 보여요 <목물이> 있습니다. 궁뎅이 보여요 탄배. 그렇지! 탄뺐 쪽. 지금이니 <웃음> 우와! 빗나갔다 <빛> <웃음> 얘는 약간 내구도가 좋은 애라서 아 뭐야 나 어디서 맞았어? 나 뒤에 있나? 야 뒤에! 뒤였어야뒤 털렸어 어 타이거가 지금 막아줌 어 1,3mm 막아주고 있어 우와야 근데 뒤다 털렸는데 우리? 뭐지? 아니 뭐야! 야 우리 다 죽었잖아! 안 돼, 안 돼. 어 빨리! 안돼! 야 언제 다 죽어 있었어? 나 되게 잘 싸우고 있었는데? 나 되게 잘 싸웠다 생각했는데 15대2? 오 어, 5, 6급 전쟁이죠? 이거는 이겨야 어, 되죠? 됐다. 이겼다. 너의 힘을 보여줘, 볼락 가자. 나볼락 왕 보다다다다다 보다다다다다냥 다 부수면서 가지 난 이게 제일 재밌더라 투디야 내가 너 있는 쪽으로 갈게 위험해 오지마 니게로 네. 어 뭐야 나 어디서 들켰지 아아뒤어아 아, 아, 뒤에 아 젠장 아 아 제대로 잡혔어 나 뒤. 아, 근데 뒤가 이렇게 털리면 어떡하니? 아, 이젠 또 뒤. 스모스모. 근데 여러분, M6의 위력. 버틴다. <웃음> 여기 있던 애들 왜안 나와? 추가! 아, 까비. 아, 몰라 그냥. 일로 와, 일로 와. 하나라도. 하나라도 그냥 아이 너라도 죽이고 간다 좋아! 어 뒤에 안돼 아나 혼자 남은 거임? 어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님들 님들 나 혼자잖아! 우와. 아. 뭔가 개인의 성장은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왜 팀이 못 이기는 거지? 너무 아쉽지만 여러분 막판 갑시다 존진 어 뭐야? 뭐야 에? 뭐야 뭐야? 어이, 어이 왜그래 왜그래? 왜, 뭐야 뭐야? 추가됐구나, 녀석, 거야? <웃음> 아 왜그래 왜그래? 너왜 이렇게 보는거야? 뽈락이 신고식이야 뽈락이 신고식 뽈락이 신고식 어어 괴롭히지마 추가됐구나 이녀석 이러면서 이게 히피마 이렇게 이 하는거야? 아이 도탄 났어 잠깐만 요 건물 뒤쪽으로 가야겠다 투디야 일로와봐 다시 아까 거길로 가 여기 무섭다 야 지금 겁쟁이처럼 도망가는거야? 아네 어, 네. 네에 네네네네네 네, 네. 맞아요 네, 네, 네. 어 온다 왔다 아. 안돼 너무 아파 제칠렙칠티어 탱크야 조심해 어, 아왜 아, 이렇게 실패해 안 돼! 어떡해! 아! 어. 나 큰일 나. 연료가 새고 있습 연료가 새고 있대요. 이거 이거 침수 침수차 아닌데. 그그 그. <웃음> 아니야. 잘 빠졌어. 드디어 잘 빠져. 거의 대기 대기. 거의 어, 대기. 어, 오는데 오는데 오는데 오는데. 아니 야 아니 아니 아니 야 너가 이거 아직 몰라. 근데 얘가 잘해줘야돼 얘 얘가 진짜 생명이야 지금 슈퍼헬켓 전방에 아까비 오 좋아! 야야야야야 아까비! 어 날라온다! 오 피했어 아이고 괜찮아 나이스 나이스 뭐야 와우! 어? 어 에이티세븐 이치도 잘해요 제발 한방! 빵! 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제대로 어, 이거 간발 차이였다 이거 스코다가 너무 쌩쌩하게 피관리가 잘돼 있거든. 지금 얘 세발 연발 쏘는 아이거든요. 이 친구 이용하면 은 잘하면 진짜 될지도. 어, 야야, 근데 야야, 30화 오, 너무 좋았어. 잘했다. 야, 자주, 자주 도와줘. 아, 그런데 자주 도와줘. 지금 마무리해야 돼. 그렇지 좋아. 지금 한발더 마무리해야 돼. 아, 그렇지. 뒤잡나요? 오, 나이스! 대박! 나이스! 와 <웃음> 너무 아, 잘했다. 네. 와, 이걸 또 피했어. 아, 스코다, 친구, 저 친구 보면은 포에 줄이 두 개가 나 있잖아요? 응. 어. 숙련도가 엄청 높은 친구입니다. 아. 땅. 땅. 그렇죠! 와. 땅. 와, 끝! 야.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국 전차 YOH사의 전차 소개시켜드리면서 워로탱해봤는데요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이랑 영상 정보란에 가입정보 써놓을테니까 많이 가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노바 노바